인여맨 마인크래프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오늘 저랑 멤버들끼리 재미있는 마인크래프트 타워를 만들었는데요 위를 보시죠 엄청 크게 만들었답니다 자 각자 오늘 인싸들만 알수 있는 그런 주제로 타워를 만들었습니다 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자 여러분들 오늘 인싸라는 주제로 만들었잖아요 어떤 주제로 만들었는지 각자 말해볼까요? 리오님 네 오늘 인싸들만 알수 있는 주제로 만드셨다는데 어떤 주제입니까? 저는, 저는 호박고구마를 지었어요 호박고구마요? 네그 인싸 아닌거 같은데 인싼데요 <웃음> 맞싸인듯 어? 미호님은 어떤걸로? 저는 최고의 밈밈 밈 게임 어몽어스를 지었어요. 어몽어스가 인사 게임이지. 아. 음음. 어? 그럼 댕댕이는 뭘 지었나? 저는 요즘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바로 푸시팝을 지었죠. 푸시팝. 나는 틱톡을지었다고 노. No. 자, 오늘 그러면은 1단계는 제가 만들었고요. 주제는 틱톡으로 지었습니다. 한번 클리어해 볼까요? 자, 이 앞에 음. 틱톡들자는 가까이 가야지 길이 생깁니다 엄청나죠? 어, 딱 느낌 오, 오지? 오. 딱 인싸인 느낌 나잖아? 인싸들이 이렇게 다 생긴다고? 오, 둥둥둥 틱톡 광고 같아요, 오. 광고예요? 이거 광고냐고? <웃음> 아닙니다 그냥 재미로 만든 거예요, 광고 아니에요 오. 아, 뭐야! 야, 미호 아싼가봐! 아, 뭐다? <웃음> 야 아싸 언제 오냐? <웃음> 음, 기다려 봐나 너무 오랜만이라 야, 야 우냐? 가안 되네? 야쟤 운다 쟤 울어 야 우냐? <웃음> 야 우냐? 아니야 너는 틱톡도 안 하지? 너경제위기도 모르지? 너경제위기도 모르지? 야 <웃음> 우와, 금방 갈 거야 뭐냐다자 <웃음> 요즘 틱톡에서 핫한 이 사람의 이름은? 자, 이 사람이에요? 어, 이 사람 모르면 아싸지. 야, 리아야, 니가 맞춰봐. 이 사람은 한심자예요. 오? 똑똑한데? 어, 어 리, 김리아 맞다, 아니야? 김리아김리아 김리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하하하. <웃음> 오케이, 알겠어. 한심자. 한심자예요. 요즘 모르면 어, 안 되지, 이거. 틱톡 하면서. 자, 현재 아! 틱톡 스타, 이 소녀의 이름은 누구죠? 아! 하하하하하. <웃음> 어, 아이 사람 제가 잘 알아요 아 누군데, 누군데요 누군데요 누군데요 댕댕이 어, 아니었다 아니었다 자 댕댕이 아니죠 아김리아 아닌가? 김리야 이렇게 생겼잖아 저는 저렇게 생기지 않았어 예 <웃음> <웃음> 네, 우리 멤버 요루루 였어요 자, 자 다음 문제에요 야 버디버디 TP해 <웃음> 알았어 어, 버디버디 TP한다 어, 그래 자, 틱톡에서 12만 팔로우를 보유한 이 앞에 있는 이인사는 누구일까요? 어, 저이 사람 잘 알아요. <웃음> 아, 누구예요, 누구? 어, 이분은 한류스타십니다. 네. 한류스타예요? 아, 그래요. b t s b 님이시다 야, 야, 야! 야! 예, 거기 들어가면 욕먹어! <웃음> 이게 어떻게 비야 <웃음> 당연히 잉여맨님이지! <웃음> 이게 어떻게 잉여맨님이야! <웃음> 강다리! <강달이> 야! <있지? 웃음> 자, 어! 자 여러분들 다음 문제는 좀 대박이에요 틱톡을 한다면 절대 모른다는 이 인싸춤 이름이 뭘까요? 어? 이 이름은 야 이거 모르면 요즘 인싸 아니지 어.. 알지 알지? 모두 알지? 자이 이름 뭘까요? 자 첫번째 이름 제로투 두번째 이름 공이 아 이거는 당연히 <웃음> 네. 제로투죠 제로 이거 네, 뭐 관짝댄스인줄 알았는데 관짝댄스요? 아, 그럼 여러분들, 이거, 이거, 부를 수 있는 사람? 이, 이 노래. 입으로. <웃음> <웃음> 어디? <웃음> <웃음> 관짝댄스 아니구요. 자, 이제 틱톡 타워가 끝났습니다. 네, 두 번째 타워 뭡니까? 어, 제작자, 댕댕이 2단계 파비 월드라고 합니다. 요즘 핫한 말랑이 타워군. 오! 오! 어? 야, 벽이, 오. 그건데? 화빛, 어, 어? 파, 오. 근데 오, 그러네? 응. 음. 어, 밟으면 소리 나! 근데 렉이 엄청나! 오. 자, 이번에는 3단계인데요. 여기는, 위무실, 검사실로 이동하세요. 어, 뭐! 내가 만들 것도, 어, 뭐! 눈을 찾아서 검사실로 들어가세요. 여기는 뭐죠? 한번 들어가볼까? 어? 자, 여러분! 어? 문을 찾아야됩니다! 문! 문을.. 문? 여는 아 문을.. 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아여기다여기들다여기다 가자. 야, 야 뭐야? 제거는 점프가 거의 없어요.. 어! 여기 이거 미션이다 미션 이거 파일 보내는거 미션있고 어! 이거 그거다 그 방이네 위무실 똑같네 똑같네 나갑시다 자, 얘가 인포스 아니야? 수상한데? 음.. 오 떨어�... 이거 이거 벤튼인가보다 벤트자 올라갈게요 아야. 갑시다 어 여기서 회의하는 건가봐 임펄스는 누구일지 <웃음> 잡았다 <웃음> 아 잡았다 잡았다 아 이거 설마 이거 설마 랜덤 킬 아냐? 어? 아 저거 어. 누르면 죽는다 누르면 누르면 갔다온 사람이 죽는거야 아, 아, 아 투표하는 곳이구요 여기 그쵸? 네. 지심이 돌아갈게요. 자, 인포를 잡기 위해 긴급 버튼을 눌렀지만, 역으로 정치를 당해 죽은 것 같다. <웃음> 재밌네? 죽. 오, 이거, 인포스 얼굴 밟고 올라간다. 오, 오. 오. 오. 오 야! 오. 와! 이거 죽는 거 표현했어! 이렇게 딱 떠나려고 하잖아. 죽었을 때. 오. 오. 잘 만들었지? 오, 진짜, 와. <웃음> 진짜 죽게 만들었네? 자. 오. 아 여기서 진짜 잉여맨 크루의임포스를 찾아라 힌트 착함 다정함 천사 진짜 잉여맨크루, 아이, 잉여맨 이거는 이거는 당연히 김리아죠 하 여기가 길이에요 와 진짜 길인데 <웃음> 진짜 길이라고 진짜 길이야 와 그러니까 이 김리아가 착하고 다정하고 천사라고 갔잖아요 지금 빨리 와요 지옥으로 간게 아닐까? 야! 야! 이럴 줄 알아서 김리아가 뭐 착하고 다정해. 어맨님 살려줘요. 가가 그냥 가. 누가 봐도 네가 이, 네가 그거였어. 음, 음. 나 착하고 다정하고 귀엽고 잘생겼어. <웃음> 자 이렇게 거짓말쟁이는 가는 거야. 거짓말 시도 안 된다고. 나 갈게. 아! 같이 가요! 한 배! 이거는 착하고 다정하고 전사니까 당연히 여기죠. <웃음> 한 배! 일다 자기가 들어가면 안 돼. 이거 누가 봐도 제작자인 담미오다 이거 정답. <웃음> 뻔뻔하긴. 아, 뻔뻔하다. 뻔뻔하네. 이게 아, 정답이었네. 자, 이번에는 4단계인. 자, 김리아가 만든. 호박고구마 타워. 호박고구마, 왜 인싸죠, 이게? 네, 가보시면 압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고구마. 자, 호박고구마 깨보자. 따뜻한 고구마가 보인다. 안으로 한번 치고 싶어졌다. 한번 들어가 볼까? 아, <웃음> 근데 좀잘 만들었다, 고구마. 아, 고구마 안 속으로 들어갔는데. 고구마 안 속으로 들어가 볼까? 자, 아, 달콤해라. 이 고구마의 찐득함. 힘껏 취해버릴 것 같아. 근데, 이 고구마, 무슨 고구마길래 이렇게 달콤하지? 음, 무슨 고구마더라? 밤고구마였던것 같은데. 고구마! <웃음> <웃음>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웃음> 호박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웃음> 호박고구마! 아, 웃겨. <웃음> 앗! 깜짝아! <웃음> 어? 아, 표정이 안 좋아요, 아! 지금. <웃음>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아닌가요 이거? 왜 그러세요? 그 호박 고구마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빙? 그 <웃음> 고구마, 호박 고구마야. 어? <웃음> 어? 고구마 호박이요? <웃음> <웃음>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웃음> 이거네. 호박 고구마. 아줌마가 미친 듯이 쫓아온다. 조망쳐야 해! 호박, 호박, 호박! 아니, 호박고구마네. 호박고구마! 여기. 도착했다!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호박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호호고구마 호박! 호박! 호박!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이 미친 고구마. 그 아줌마 도대체 뭐였을까? 고구마라는 게 호박이든 밤이든 중요한가? 어유 참. 방송. 헬자가 들어오니, 승객 여러분들 승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차를 타고 빨리 가자어유 정체불명의 소리. 호박, 호박. 호박, 호박. 호박, 호박. 호박, 호박. 아, 기차가는 소리인가봐. 호박, 호박. 호박, 호박. 호박, 호박. 호박, 호박. 호박, 호박. 아, 가는, 오, 기차 오. 기차 호박, 호박. 호박, 호박. 호박, 호박. 호박. 호박, 호박. 호박. 호박. 호박. 호박. 호박. 호 오 <웃음> 이게, <웃음> 이게 대체 뭐야? 온온 온통 호박고구마 투성이야. 저기 보였어 방금? <웃음> 기차 기차 얼굴 봤어? 자 여러분들 인사드릴만 한다는 오늘 점프맵을 해봤는데요. <웃음> 재밌었습니다. 호박고구마 <웃음> 신선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하세 <웃음> <웃음>